안녕하세요.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달성군 칠곡 항상 빼먹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아무래도 달성군과 칠곡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도 동시다발적으로 달성군과 칠곡도 가격은 같이 올랐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달성군의 실거래 아파트 가격 변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변동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 유수에 나온 것처럼 비규제 지역으로 달성군에 모든 투기꾼들이 이쪽으로 몰렸을 때 실제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면 은 가만히 있는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한번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는 얘기해 드리는데 상세하게는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얘기를 못해 드리는데 자 여기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분들이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줄 알고 너도 나도 아파트를 사요. 그리고 투기 세력들이 규제지역이 해제가 딱 되면서 다 빠져나갑니다. 아니면 저번에 버스 대절 사건처럼 쭉 올랐을 때쭉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못 모르고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 자체가 손해가 되는 겁니다. 1위가 현재 보시다시피 다세역금호센터를 지금 거래가 45평에 8억 1,500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33평 기준으로 해서 가격대가 5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는 지역 3억 3 9 0 0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거래는 되고 있는 상황 밑에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22년 7월, 8월, 10월, 1 1월까지 8사 타입으로 해서 4억 9,000, 4억 8,000, 4억 6,000, 4억 3,000까지 계속해서 거래는 되고 있는데 가격은 대구 전체가 그렇다시피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그전자에도 뭐 4억 9,000대에 계속 거래가 되었는 것 같고요. 뭐 달성군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현풍이나 보통 달성군에 예전에 제가 가격 연동을 한번 확인해 드렸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이쪽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래도 35평 기준으로 8억 1 564만원까지 실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2위는 주고프리조 2단지, 마찬가지 45평 기준으로 7억 9천입니다. 7억 9천이고 화면상 여기 보이죠. 그리고 가격대는 최고 가격이 7억 4천까지, 그리고 그 밑으로는 지금 5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33평 8사 타입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은 최고가 5억에서 다시 4억 5천, 뭐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다사 쪽으로는 제가 전화도 예전에 좀 많이 받았는데 공장지대 때문에 블로부자 분들이 이제 많이 살기 때문에 실제 뭐 굳이 이쪽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들어가는 사례가 많고 실제 들어가 보면 또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뭐제 생각을 묻는다면 아무래도 중심으로 좀 나오는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굳이 중성모로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현풍이나 다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바운드리에 대부분 직장이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살면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면 좋죠. 하지만 이번 재개발로 뭐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상황들은 실제 뭐수승구 같은 경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게 큽니다. 그리고 올랐으면 팔고 나오는 게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또 가격이 내릴 때 다시 한번 구입하면 되니까 예전에 주택 같은 경우는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가 주택이 이제는 평생 주거용으로 사는 집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위 주코프로지어 1단지 같은 경우도 44평 기준에 7억 2 5 0 0 최고가는 7억 2천에서 지금 현재 4억 9천까지. 아 그래도 많이 내렸네요.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S 같은 경우는 중호에서는 지금 49평 6억 8천이었는데 최고가 여기는 39평 기준입니다. 39평 기준에 4억 7천에서 마찬가지 3억 8천으로 가격이 내렸다. 그리고 대실력 리슈빌 3단지 오히 어, 친구가 사는 것 같은데 44평에 6억 7천 그리고 지금 여기는 32평 기준에 최고가는 5억 4천에서 지금 최하은 4억 2천원에서 다시 약간 반등이 있었고요 실제 밑에 거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거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평수와 거래 그리고 위에 실제 뭐 그래프로 나오는 거래 그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셔야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곡 삼정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7천 39평입니다. 39평이고 여기는 현재 34평 기준으로 최고가는 5억 6천에서 지금 3억 7천으로 가격이 내렸고 거의 월세나 전세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요. 직거래로 3억 7천 거래가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7위 다사2 편한 세상. 어, 57평에 6억 6,500 그리고 최고가는 34평 기준에 4억 2천에서 3억 1 천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 레미안 같은 경우도 지금 18평에 6억 5천 그리고 여기는 34평 기준으로 최고가 4억 7천까지 찍었다가 현재 3억 천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큰 거래는 없었지만 2022년 10월에 달 3억 8백 그리고 3억 1 5 24천과 18천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 협성 휴포래 42평에 6억 2천 그리고 34평 기준으로 최고가는 5억 8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월세 전세 위주로 거래가 되고 8사 타입에 36,200까지 억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진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는 12월 달 일부 조금 거래가 있었고 11월 달에는 어느 정도 거래가 일부 좀 많았습니다 워낙 달성군 자체가 뭐 땅이나 아니면은 인구 자체가 좀 많은 편이죠 11월달 거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화원업 같은 경우는 지금 3,8천 그리고 거래가 거의 없었고요. 월세 그리고 전세 거래 위주고 농공 15평 뭐 이건 필요가 없을 거고 29평 마찬가지 화성파크뷰, 우방아이오실 같은 경우는 29평에 4억천 그리고 구이 면회 27평 2억천 그래도 꾸준하게 거래는 있었습니다. 뭐 일단은 금액대가 손이 좀 쉽죠. 근데 최고가를 또 22년 10월달에 3억 4천 5백에 찍었고 다시 한달 만에 2억 4천으로 갑작스럽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뭐 거의 2억 4,5천이 시세인데 3억 4천 5백이 뭐 눈티를 맞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대구가 산업단지 영우예당같등 경우 27평에 2억 천. 27평 기준이고, 여기는 32평 기준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거래는 있었다. 그리고, 뭐, 화원 신일 해피터리, 27평이 2억 8천. 뭐 거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뭐 국가연무에다 마찬가지, 여 일괄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요거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은 일부 거래가 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방 아이에셀 마찬가지 4억 27평 와이뭐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27평에 4억 야 학원 마찬가지 해피터리 2억 5천 그리고 힐스테이트 3억 7천 칠백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 뭐 거래는 계속해서 거의 없으면서 내려오는 추세 그리고 33평 아 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어, 물론, 뭐, 2억, 1억짜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3억대에서 4억대가 꾸준히 또 뭐,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1억대 그냥 확인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 어, 주곡 삼정 그린 코와 서른평에 3억 6천. 와, 달수고하고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 뭐 유가업이나 아웃포는 여기 뭐 현품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위주로 다 신축 위주로 조금 지어놨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그래도 뭐 2억대 8억 2억 8천 3억. 뭐 3억 이 정도 선이면 아파트가 가장 좋습니다 사실 25평에 2억 7천 제일 풍경채 마찬가지 25평에 2억 천 이제 다사 대실력으로 25평에 2억 8천 그리고, 뭐, 다사, 마찬가지, 쭉 올랐는 금액이 2억 3천에서, 뭐, 3억 4천이네, 3억 4천에서 2억대로. 3억대에서 2억대로 떨어졌다면 사실 이거 사, 좀 많이 하락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달성군이나 다사, 뭐, 현풍도 갑작스럽게 가격대가 3억대에서 2억까지 떨어진다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화원은 화봉, 우방, 아이유실 같은 경우도, 84타입이죠. 8사 84타입에 8사 4억5천. 금액이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는 거의 없었고, 22년 10월 달에, 6구로 해서, 금액대가 3억8천. 아,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젤풍경체 2 5평 2억5백. 그리고, 뭐, 삼정그리시티 2억5, 2억5천. 쭉 올랐다가 2억 6천에서 다시 2억 2천 뭐큰 가격 하락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제일품 경제 마찬가지 25평이 2억 천. 어 반도 유보라 33평이 2억 7천 최고가는 3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 다시 살짝 올라오는 분위기로 한끈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급성 42평이 58천. 억 최고가, 뭐 이거는 26평 기준에 4억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현재 2억 9천, 뭐2 6평에 4억, 뭐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저도 이쪽으로 좀 지나다니 보면서 아파트가 워낙 많아서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육아업 38평에 마찬가지, 호반 3억 선 그리고 38평 최고가 3억 8천에서 뭐 지금 최하 3억 7천 뭐 크게 그래프는 3억 천 엄청나게 그래프가 뭐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하락 하진 않았습니다 세제보성 47평 2억 6천 최고가 이거는 24평 기준이네요 1억 7천에서 이건 뭐 1억 9천 거래가 되었고 육아업 테크노콜, 테크노 힐데 사이 야, 아파트 이름 참 어렵게 짓습니다. 장미아파트, 우방아파트 이런 거 좋은데 읽어주기도 힘들어요. 33평에 2억 6천. 그리고 33평 최고가 기준에는 3억 2천 갔다가 2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현풍이나 다사 같은 경우도 4억대에서 3억대로, 3억대에서 2억대로. 보통 이 3억대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들이 아니죠. 뭐 7, 8년, 4, 5년, 뭐, 요런 정도 뿐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뭐 1, 2년 뿐이 안 되는 아파트들도 가격대가 또 내렸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외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외곽에 있어도 현풍이라든지 다사 같은 경우는 옆에서 어느 정도 뭐, 기업들이 좀 받쳐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강창 우방 같은 게 24평, 뭐, 최고가 1억 9천, 지금, 뭐 1억 5천, 몇 천만 원씩 내렸고요. 어... 동아이 워시 같은 경우도 지금 3억 30평에 지금 최고가 3억 7천에서 7천만 원씩 떨어졌는 게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테코노폴리스 일동 미라주도파크 아따, 어렵다. 33평 2억 6천 5백, 33평 최고가 3억 3천에서 2억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 강창타운 뭐 46평 2억 5천 요런 금액 딱 좋죠 2억대 그리고 24평 1억 9천에서 마찬가지 1억 5천으로 더 떨어졌어요 사실 뭐 이게 가격대가 야 여기 들쑥날쑥합니다 3억대가 2억대 2억대가 1억대로 막 떨어지고 여기에 뭐 투기꾼들이 좀들어갔는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3억대에 아니면 3, 3억대 아파트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 생각은 제 경험에서 항상 나오는 겁니다. 아, 화진 이진케어 이 같은 경우도 지금 34평 최고가 5억 6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 최악가는, 야, 나와. 3억 6천. 3억 천. 이쪽으로 아무래도 규제적이 아니었다 보니까 잔잔한 투기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들어갔는 같다 하는 제 생각이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야, 여기 보통 이 정도면 은 이렇게 거래가 안 돼요. 통상 여기에도 보면 은 지금 최우가 3억 5천을 찍었다가 갑자기 2억 천으로 떨어졌죠. 타입도 59, 24평입니다. 야이뭐 이 전체적으로 판이 장난쳤다는 판이 그냥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대공룡 레미안 같은 경우4 1분 4억 3천 최고가 찍었는 게 지금 33평 기준으로 4억 7천까지 찍었다가 3억 1천으로 떨어졌습니다. 4억 7천 올라갔다가 3억 1천으로 찍었고 기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는데 이게 피해를 보는 분들은 결국은 뭐 사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진 이진 캐스빌 별로 뭐 들어보지도 못한 아파트인데 최고가가 5억 6천 34평에 최안은 3억 천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 뭐 장난인데요 투기 세력이나 뭐갭 투자나 단타보고 들어갔는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실제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지고요 사실 뭐 이런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봐도 2억대 3억대 아파트가 1억대로 떨어지고 3억대 아파트가 2억대로 떨어지고 4억대 5억대 했던 아파트가 2,3억대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뭐삼성 거리 코아 같은 경우도 최고가 3억 3천 찍고 뭐 지금은 뭐 2억 5천까지 또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봤는 것 같은데, 최고가 5억 6천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 3억 천으로 거래가 되었죠. 용무 예담 같은 경우 32평 2억 4천, 계속해서 꾸준히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고, 뭐 2억 8천, 그리고 현재 2억 4천, 달성 성원, 뭐 21평 2억 6천,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33평 대구 테크노폴리스, 최고가 3억 2천, 현재 2억 5천. 야 3억대도 에 그냥 2억대로 쭉쭉쭉쭉 다 떨어질 뿐이에요. 26평, 뭐큰 거래 없지만은 2억 8천.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마찬가지 최고가 3억 천. 현재 2억 7천. 이스테이트다사여 계속해서 내려오는 입장이고 뭐 3억 8천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지금 2억 5천 7백. 이렇게 뭐 저번에 전화 왔는 분들 빠져나오라 했을 때 빠져나오는 게또 맞았을 수도 있었네요 근데 뭐야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입니다 저도 뭐 대구 전체를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지 일부러 뭐달성군은 제가 많이 쳐다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을 한 평에 지금 최고가 가3 5천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2억 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뭐 사실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작업이 아니면 은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뭐 대구 시내 같은 경우는 다 규제지역으로 묶였지만 은 달성공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에 들어가지가 않았죠. 그래서 장난치기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구지역 같은 경우도 30평이 2억 9천, 뭐큰 거래 없이 올라간 거 없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정도 거래선이 돼야 되는데 여긴 거래가 없었죠. 그리 사람들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한 곳에 쭉 몰렸다, 뭐, 그런 게좀 느껴지는 것은, 쭉 들어갔다가 쭉 빠져나오는, 거의 뭐 그래프만 봐도, 아, 이건 작업이구나, 하는 게좀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뭐야, 7천만 원 올랐다가, 다시 뭐, 3천, 야, 20년도에는 가격이 올랐을 텐데, 22년도에 올랐다가, 이게 내렸다가, 45,000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프는 전반적인 걸 자꾸 눈에 익다 보면 은아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게좀 눈에 보입니다. 명공 미래빌 같은 경우도 2억천 다시 1억 7천으로 내렸다가 뭐 필요해서 한 명이 샀겠죠. 청아람 2단지 같은 경우 최고가 3억 5천 24평에 3억 5천 야 3억 2천 달성군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2억대 3억대 계속 태왕 리더스 최고가 3억 9천 현재 2억 6천 이게 끝이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막 반타작이 났다고 하니까 다시 아파트 거래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것도 뉴스에 나오고 제가 올려도 드렸지만 어디가 바닥인지 확인이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어디가 바닥인지는 지금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 거의 아파트 투기 죠 아파트 투기로 했던 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덤비는 사례들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시작점에서 반타작이 나니까 다시 벌써 덤비 던다 어디가 바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웃음> 근데 지금은 바닥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예. 네. 어디가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닥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데, 대골레미안 4억 7천에서 3억 천, 2, 3억 대, 3, 4억 대 아파트들도 지금 뭐 변동폭이 엄청나게 많아요. 4억 7천, 3억 천, 3억 9천, 2억6천 3억대도 막 변동률이 이렇게 많네요. 계속해서 거래는 계속 뭐 밑에 보시면 같이 중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중복돼서 나오죠. 축구 한시플러스 33평에 5억8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억6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꾸준히 거래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날짜별로 나오다 보니까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강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커가우젠트 아너스빌 어렵네. 33평에 4억 6천. 그리고 현재 355천. 그리고 뭐 여기 3억 6천. 그 정도까지 거래가 되었는 걸로 보이고. 서재, 오성 최고가 2억 6천. 지금 현재 1억 7천. 이야, 뭐 2억 대에서도 1억 대로 왔다 갔다 그리고. 음. 내성 베르 힐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 밑에 다 나오죠 평광 뭐 저는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못했는데 여기서도 실질적으로천 단위 아파트들인데 4천 6천 5천 6천 이건 다 필요해서 이만큼 구입을 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이렇게 뭐5 6천 짜리에 투기를 하지는 않, 않죠 대부분 예. 어, 오포지구에 지금 2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또 2억 2천, 몇 천만 원씩도 계속해서 하락은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서3세평 최고가, 이거 뭐 나오지 가 않나? 네. 뭐 9천에서 2억 6천, 그리고 전세월세 거래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평화나 아까 했고 오포지구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왔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성별로회일료도 마찬가지 동일한 걸로 계속 나오고 있고 죽공 마찬가지 여기에 동일하게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다 날짜별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 동일한 걸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강창 뭐2 9평 2억 4천에 이것도 1억대로 떨어졌어요. 쭉쭉 떨어집니다. 2억대도 1억대로 3억에서 2억대로 4억 5억대로 4억 5억짜리가 뭐 3억 2억대로 뭐 대단하네요. 그런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빠져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그냥 평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6천만 원, 1억짜리니까. 그리고 대실력, 마찬가지로 거래가 되는 것들은 뭐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2억, 1억 정도는 계속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도 뭐 2억 2천인데 천 1억 7천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런가하면 실수요 위주로 다닌다면은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수요가 해라는 거죠. 이만큼 거래가 활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제 생각에서는 뭐 급하게 빠져 나오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3억 5천에서 현재 2억 7천으로. 그리고 2억 9천에서 1억 8천 으로 아좀 2억 8천에서 1억 8천 으로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들은 다 실수요자들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단타로 여기에다가 뭐갭 투자 투기 참 이해 안가네요 보통의 같은 경우는 뭐공장지대 산업단지 다 보니까 실수요 쫙 위주로 거래가 되고 실수자 위주로 들어갔으면은 이만큼 거래가 뭐 3억짜리가 2억, 1억대로 떨어지고 4억, 5억대가 뭐 3억, 2억대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살지 않고 제가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제 생각에 오차가 있을지 저만의 생각을 했을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동네에 달성군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된다면 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달성군 제가 봤을 때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성군의 갭 투자 약간의 투기성이 있게끔 거래가 되었고 빠져나오는 추세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